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여성의 표준 사이즈 26mm입니다.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 날짜가 바로 딱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이트 저스트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다이얼이 블루인데요. 색이 아주 예쁘죠.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시계. 69138 시계를, 레퍼런스가 같은 시계를 소개해 줬는데요. 그 시계는 루비가 박힌 시계였습니다. 그거를 여기를 가시면, 위쪽을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베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 보이시죠? 1, 2, 사이클롭스. 이렇게 해서 10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는 인덱스고요. 모두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3열의 옐로우 골드 시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라운은 이런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여러가지 각이 있는데 가운데 지니바 보이시고 750 보이시나요 이쪽에 750은 금이 75%가 들어있다는 뜻 18K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날짜가 탁 하고 바뀐다고 했는데 어떤가 볼까요 지금 현재는 4시 거의 50분을 가리키겠는데요 오후기 때문에 조금만 돌려도 됩니다 한 번을 빼고 시계에 약을 줄수 있고요 살짝 빼면 두번 빠집니다. 날짜의 변경.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반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한번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천천히 조심스레 이렇게 돌려서 날짜에 걸맞게 한번 데이트 저스트 날짜가 탁 하고 넘어가는 시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45분이고요. 3시에 사이클롭스를 보면 은 날짜가 서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팍 바뀌기 때문에 세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탁 하고, 바로 21로 바뀌었죠? 눈이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데이트 저스트, 탁 하고 바뀌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69138 제품을 모두 오리지널 세팅에 블루 다이어리 아주 매력적인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